안녕하세요 뉴스읽어주는남자 이슈 포커스입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핫한 걸그룹 블랙핑크의 이야기입니다 k p o 걸그룹 블랙핑크가 북미 유럽 아시아로 이어지는 월드투어의 포문을 성공적으로 열었습니다 블랙핑크는 지난 25일과 26일 미국 델러스 아메리칸 에어라인 아레나에서 블랙핑크 월드투어 본핑크 델러스를 열었는데요 이 스타디움은 레이디 가가 엘튼 존 저스틴 비버, 아데, 라리아나 그란데 등이 발자취를 남긴 곳입니다. 공연 한참 전부터 인산인해를 이룬 팬들의 호응에 부합하듯 블랙핑크는 시작부터 하우 유라이크, y 프리티 세비지, 피파람을 연달아 부르며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멤버들은 팬한명한 한 명과 눈을 맞추며 댈러스에서 처음 공연하게 되어 기쁘고 영광이다. 오랜만에 미국 블랙핑크의 팬덤인 블랑크와 만나서 좋다. 오늘 밤 우리 모두 즐겁게 마지막처럼 놀아보자고 외쳤습니다. 밴드 사운드로 재편곡된 킬 i 스 러브, h i 두뚜두러브 v 걸스 등 히트곡 릴레이로 열기는 점차 고조됐다는데요. 콘서트에서만 볼수 있는 정규 1, 2집 수록곡 퍼포먼스, 멤버 개개인의 역량을 마음껏 뿜어낸 솔로 무대도 빛을 발했습니다. 박권은 최근 발매한 정규 2집 타이틀곡 셧다운과 수록곡 핑크 n k v e 이었다는데요 현지 팬들은 목청 높여 랩과 후렴구를 따라 부르며 공연장을 자신들의 함성으로 가득 채웠고 멤버들의 목소리와 한데 어우러지며 아름다운 하모니를 완성했습니다. 무대 가장자리 곳곳을 누비며 관객들과 호흡하는 블랙핑크의 모습은 팬들을 향한 남다른 진심이 묻어났다는데요. 마지막 무대가 끝나자 멤버들은 법찬 감동의 눈시울을 불켰고 작별 인사와 함께 추억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블랙핑크는 10월과 11월에 걸쳐 북미에서 7개 도시를 돌며 14회 공연을 한다고 하는데요. 댈러스에 이어 29, 30일 휴스턴, 11월 2일 3일 애틀랜타, 6, 7일 해밀턴, 10일 11일 시카고, 14일 15일 뉴워크 19일 20일 로스앤젤레스 등으로 발걸음을 옮겨 북미에서만 7개 도시 14회 공연을 펼친다고 합니다. 이후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겨 11월과 12월 7개 도시에서 10회 공연을 열 예정입니다 내년 1월부터 5월까지는 아시아 9개 도시에서도 14회에 걸쳐 현지 팬을 만난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또한 28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블랙핑크는 앞서 발표한 월드투어 본핑크 아시아 투어 일정 중 3회 공연을 더 추가했다는데요 이에 따라 아시아에서만 총 9개 도시 14회에 걸쳐 현지 팬들을 만난다고 합니다 아시아 공연은 내년 1월 7, 8일부터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다는데요. 이어 멤버들은 같은 달 13, 15일 홍콩, 20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 28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3월 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 10일 1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18일 대만 카우슝, 25, 26일 필리핀 마닐라, 불락한 5월 13일 싱가포르로 향할 예정입니다. 특히 여성 뮤지션들에게 문턱이 높은 중동의 리아드와 아부다비에선 걸그룹 처음으로 단독 콘서트를 열게 됐습니다. YG는 홍콩을 제외한 8개 도시 모두 스타디움이다. 이는 전세계 걸그룹 아시아 스타디움 최대 규모의 공연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시아 투어는 9개 도시마다 티켓 높은 날짜와 시간이 상이하며 자세한 정보는 YG 공식 홈페이지 및 위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류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블랙핑크의 행보를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도 멋진 공연과 성공적인 월드투어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